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이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쓰레기 모바일용 HDMI 케이블을 리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HDMI 케이블 연결 상태가 안좋아서 방송 도중에 화면이 자꾸 끊기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괜찮은 HDMI 케이블을 사기 위해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구매 후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케이블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괜찮을 것 같은 케이블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제 손에 있습니다. 케이블 구성품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비닐 패키지 안에 케이블이 있었고요. 설명서도 들어있었는데 배달설명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보진 않았고요. 제가 이 케이블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핸드폰으로 연결했을 때 c 타입이 기억자로 꽂을 수 있어서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캡쳐보드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캡쳐보드 케이블을 연결하고요. hdmi 인단자에 꽂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c 타입을 핸드폰과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켰더니 흔들림 없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캡처보드 USB 케이블을 컴퓨터 본체와 연결을 시키고 OBS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소스 목록에 비디오 캡처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자, 케이블에 연결을 했고요.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끊김없이 게임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손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심하게 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이 끊기지 않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배그를 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배그. 지금 연결된 상태에서 손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로스타즈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끊김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방송 도중에 끊김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제가 핸드폰을 일부러 막 움직이고 그랬는데 전혀 끊김없이 아주 잘 됐습니다. 화면 끊김 현상이 없으니까 게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게임 방송을 할때 괜찮은 핸드폰용 hdmi 케이블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